Salve, picture die tantum titulo de pictura processus, tantum traere, ut passimo stendit, et vidi quon iam multus, odie tantum secundo alveo incurrunt, k i m e s aem gbang youtube r satus pingis. Iam fin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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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早上好,今天的绘画过程广播的标题是城市,请看,今天只在第二频道播出,YouTube的绘画开始存在。こんにちは,今日の画像のみ各家庭のみ放送の映像タイトルは,都市です。 시청の視聴くだ사い니다 오늘은 チャンネルの 유튜브의 김현진의 주生放송 시작합니다. 좋은 하루, 오늘의 프로젝트 рисования, название трансляции, город, пожалуйста, смотрите, сегодня только 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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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 а e l canal de imágenes de YouTube solo muestra imágenes y s e t i cuando finaliza. El v i u n t o de la m e d i h i s i n e e n